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은 그 유튜브 댓글 통해 들어온 질문 답변 드릴게요. 선생님 M자 모발이 식구 밀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두피문신 효과가 있을까요? 물어보셨어요. 이거랑 비슷한 질문이 또 하나 있죠. 이제 M자 탈모에 두피문신을 해도 될까요?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이제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있고 밀도가 약간 떨어지는 정도에서는 두피문신 SMP로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<목소리> 근데 이제 가장 앞쪽 헤어라인에는 두피문신이 좋은 적응증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상태를 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앞쪽 라인이 많이 유출되는 거는 모발이식으로 밀도를 보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제 좀더 안쪽이나 머리 속이라면 두피 문신이 좋은 정증이될수 있습니다. 물론 가장 앞쪽 라인이라도 머리를 완전히 삭발하시는 헤어스타일을 하시면 두피 문신으로도 M자를 채우는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. 가까이서 보면 이제 면도한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내거든요. 머리가 긴 상태에서 M자만 여기가 면도한 것처럼 보이면 좀 어색하니까요. 그래서 그럴 경우는 잘 권해드리진 않아요. 상태를 보고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있는데 밀도를 채우는 건 두피 문신 괜찮고요. 삭발하는 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모발 이식이 좀더 낫지 않나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,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 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